저는 탐욕과 욕심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전부인 세상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은 소중한 그 무언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왜 이리 시간이 걸렸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돈과 연계되지 않은 자신만의 어떠한 행복을 찾는 숙제 때문은 아닐런지요. 끝으로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기법에 관련된 책들은 많지만 주식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주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주식시장의 95%의 사람들은 실패를 합니다. 이 95%의 사람들이 시장에서의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장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95%의 사람들이 주식의 실패를 잊고 주식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와 행복한 모습을 그릴 수 있었던 방법. 그런 인생의 기법을 가지신 분들의 경험담들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칠흑 같은 밤에 눈을 뜨고 길을 찾는 듯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왜 오히려 주식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서야 알것 같습니다. 처음 주식 시작할 때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 오늘 몇 퍼센트 수익을 올리고 내일도 올리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 돈 버는 거 금방이겠네 생각하였습니다. 돈 많이 벌면 원금 불려서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주변에 주식이 좋은 거다 너도 해라 권유도 해 주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많이 알려 줘야지 생각했습니다. 시작부터 환상이었고 신기루였습니다. 환상을 환상임을 알지 못했고 환상임을 깨닫고도 환상에서 깨어났다고 믿으며 환상 속에 있었으며 이제는 그 환상이 인정하면 냉정한 현실이 마주함을 알기에 온전히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 실력이 부족한 줄 모르고 300도 많은 줄 모르고 1 천만원, 이천만원 자금으로 운영하며 레버리지를 노리는 허황된 환상에 갇혔던 것이겠지요. 실력을 키워서 우상향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 당장 낸 수익률에 내일모레도 이럴 거라 상상하며 현실을 보지 못하는 저였습니다. 하루 수익을 내면 3,4일은 손실내는 날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채 말입니다. 300으로 시작해서 자금이 줄고 그걸 다시 또 채워보고 다시 잃고 그러다 문득 돈을 넣는 날을 보며 나는 왜 지금 돈을 넣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을 넣어서 수익이 나면 레버리지 효과로 그동안 났던 손실이 한꺼번에 만회가 됩니다. 그럼 난 이런 식으로 내일도 수익을 내고, 모레도 수익을 내면, 금방 불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없는 실력이기에 자금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또 돈을 넣어 레버리지 노리고, 이만한 밑 빠진 독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자금을 불리려면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자금 자체를 우상향 시킬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어렴풋이 떠올립니다 지금 당장 수익을 낼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면 사실은 그러지 못할 실력이라는 냉정한 현실이 마주하기에 알면서도 외면한 것들입니다 우상향 시키는 것이 목적에 두고 하는 마음가짐 이라면 10만원으로 하든 50만원으로 하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또 자금이 작다고 와닿진 않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보면 아직 수익을 낼수 있는 마인드는 안 되는 듯합니다.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 100만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게 부족한 것이 마인드라고 생각해왔기에 항상 마인드 잡는 것에 집중했는데 한두 달 전에 깨달았습니다. 마인드가 아니라 내 실력이 부족했던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인드는 잘하는 사람들이 좀더 나아가기 위해 실력이라는 기본을 깔고나서 준비하는 것인데 난 기본도 안 되어 있으면서 마인드 컨트롤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건방지게도 말입니다 메시 호나우도 그들에게 있어 마인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동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멘탈이 유리 멘탈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라이벌이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축구를 시작한 8살 꼬마 아이에게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먼저 공차는 법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동안 내가 주식 흐름 보는 시야는 가지고 있는데 마인드 때문에 안 되라고 나를 메시 호나우도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마인드만 되면 왜다 되는 거라 생각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 공도 제대로 찰줄 모르는 제가 이러한 생각에 혹여나 도움이 될 만한 글이 있을까 하여 증권 사이트나 카페 등을 기웃거려 봅니다. 그런데 좋은 글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많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원래도 많았는데 제가 그동안 그걸 판가름할 실력조차 없었기에 남들이 남기는 글들에 있는 의미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수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올리신 분들도 저와 같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꾸준히 수익 내시는 분들은 결코 자만하지 않으며 매매를 하다가 안 되면 접을 줄 알았으며 감정을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한번매매에서 예측과 다르다 싶으면 청산하고 그날 흐름이 아니다 싶으면 접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난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익나면 더 내려고 한 번이라도 더 매매를 하였고 손실나면 만회하려고 한번더더 더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날 장대양봉이 나오는 종목을 먹어도 결과는 그것에 반도 안 되는 수익이었습니다. 첫 매매부터 손실로 시작하면 맨둥으로 폭탄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꾸준히 수익 올리시는 분들을 보며 내가 무얼 배워야 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지 방향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전에 종목 선정하는 시야를 가질 수 있게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지요. 그래도 좋은 글과 조언들 많이 보며 잘못된 내 생각을 변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어 다행입니다. 자만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깨달은 것들을 잊지 않고 체득하려면 계속해서 되뇌어야 하겠지요. 새로운 마음으로 원금을 다시 입금을 하고 새롭게 다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였는데 무언가 잡힐 듯 말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잡으려는 나와 씨름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항상 매매를 하면서 알듯 말듯한데 결과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정신 차려보면 계좌 잔고는 파랗게 물들었고 하지 말아야 할 매매를 하고 있고 추매, 뇌동매매, 잦은 진입 청산으로 인한 수수료 및손실률의 누적 등 매매를 하고 나서는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매매였는데 해버렸어하는 과거와 같은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강제적으로 주식을 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출금하기 전에 양봉 한번 먹어보고 깔끔하게 돈 빼자 했는데 결국 결과는 마이너스 60만원 손실로 출금할 금액이 쪼그라들어 버리면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돈을 빼고 나서 한동안은 허무했습니다. 주식이라는 도박 아닌 도박을 하면서 그걸 놔버리니 아무것도 성에 차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또 한두 달 지나니 그 생활도 적응이 되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만원 정도 모으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계좌에 돈이 없으니 주식매매 자체에 별 관심이 없어지더군요. 핸드폰으로 실시간 매매 확인하는 것도 재미가 없었고 상한가 가는 종목을 봐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돈이 들어 있지를 않으니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내 매매에 대한 간간한 복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수 쓰면서 여기서 이런 심리에 무너졌었네. 이럴 때는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했고 이럴 때는 질질 끌려다니는 생각의 고리를 끊어야 했었네. 더 먹기 위해서라면 이미 먹은 것의 일정 부분을 담보로 홀딩해야 했었네. 등등 그때 당시에 머릿속으로만 외쳤던 그리고 실제로 행해지지는 못했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정리가 되었던 두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한 매매는 뭔가 그 이전과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고 작년 10월달에 나보다 지금의 나는 심리가 많이 안정화되었고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매매일지를 복귀하면서 돌이켜보니 과연 내가 작년 10월달에 나에서 바뀐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내 심리를 좀더 들여다보고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가 많이 된줄 알았는데 그게 막 엄청 향상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분명 내 생각이 변한 건 있습니다. 내가 느낀 게 있고 그만큼 매매법 심리 등이 향상되었다면 그건 고스란히 내 계좌에 반영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계좌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좌는 내 실력을 따라갑니다. 내 실력이 엉망인데 계좌가 빨간불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두 달더 해보면 계좌가 분명 말해주겠지요. 다시 새롭게 시작한 내가 과연 실력이 향상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을 해줄지는 곧 알게 되겠지요. 하지만 매매 방법에서는 확실히 바뀐 게 있습니다. 두달 동안 쉬면서 전부터 생각했던 주도주만 노린다라는 것을 좀더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주도주만 노린다면서 막상 두려움에 망설임에 주도주는 한두 번 노리고 항상 격까지 종목을 매매했는데 다시 시작하면서는 주도주만 딱 노렸습니다. 그리고 눌림이라 생각되는 저점에서 들어가서 기다렸습니다. 전에는 일단 불기둥 보이면 진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주도주라 생각되는 종목에서 손실보고 나왔지만 매매는 끌려다니는 매매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흐름이 아니었기에 적당히 청산한 것은 잘한 매매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양봉 나오는 걸 기대하고 그 전에 진입한 건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은봉이 하나 더 나와서 버렸습니다. 분명 10% 이상 혹은 20% 이상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내 생각보다 은봉이 하나 더 나오니 잘못하면 한번더 아래로 고꾸라질 수 있겠다 싶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목은 시가에 잘 잡았고 상황 가 확인하고 나중에 무너지길래 다시 가겠지 했는데 완전 흘러내려서 이 자식 이거 끝물이구나 하고 버렸는데 오히려 그 이후가 시작이었습니다. 당일 상황 과 무너지고 은봉으로 끝나는 모양이라 당일 청산한 것은 분명 내가 원하는 매매였기에 잘한 매매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거 주도주가 아니구나 하고 너무 일찍 그 종목에 대해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 그 이후 상승 때 매매할 생각조차 같지 않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쯤 이게 시작이라면 하는 생각의 유연성을 가져야겠다고 느낀 종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매한 종목은 예전 실력이었다면 완전히 역사이클에 걸려서 원금 반토막에 멘붕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입 시기도 좋았고 또추매로 손실을 좀 보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역사이클 한번 걸려 먹은 거다 토해내고 손실도 어느 정도 입었지만 멘붕하지 않고 평정심을 가졌다는 점이 내 심리가 전보다는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다시 이 종목을 보니 적당할 때 손절 안 했으면 장대음복 맞을 자리가 두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손절을 적당하게 잘했는데 다음번에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전에 내가 아니다 싶은 흐름일 때 미리 손절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아직 기계적인 매매가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내가 생각한 흐름이 아닐 때는 청산하는 매매를 하고 내가 생각한 흐름일 때는 일단 끝까지 가보겠다는 배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잘 잡고 던지는 건 다소 아쉽기는 하나. 금요일 상한가 갔으면 월요일 꽤큰 갭상 그리고 단기 급상승을 노릴 수 있는 자리였기에 상한가시 홀딩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금방 풀려버렸는데 앞서 말한 상한가 유지시 월요일에 먹을 게 많았을 거라 보았기에 좀더 버텼는데. 30. 분봉상 생각보다 확 하락해 버렸습니다. 중간에 반등 줄때 청산해야지 했는데 반등 나온 반등 나오질 못해서 먹은 거에 3분의 1 정도 토해내고 청산했습니다. 상황가 가는 걸 내가 생각한 흐름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어서 이놈은 다음 주에 매매를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님 좀더 두고 봐야 할까요? 지금 저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매매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매다운 매매를 하고 있고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결과 수익 손실은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 손실의 크기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에는 내 생각과 시장 흐름의 간격을 벌리지 않고 항상 집중해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